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트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는 겨울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죠 니트 표현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스케치는 슬쩍 해놨는데 스케치하면서 또 설명할 것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니트를 그릴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스케치할 때 우리가 어, 이런 니트의 꼬임 같은 것들 있죠. 이거를 잘 관찰을 하시고 미리 슬쩍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전체적인 큰 형태와 뭐 실루엣 같은 것들은 다잘 잡으실 텐데 보면은 니트가 이렇게 줄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꽈배기처럼 꼬인 부분도 있고 머리 딴 것처럼 이렇게 꼬아진 부분도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케치 단계에서 먼저 슬쩍 어, 색연필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주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제 결들이 같이 따라서 형태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죠. 그런 방향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가지고 목부분은 이렇게 잘 잡아줄 수 있게끔 세로에 흐름들이 생겨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디자인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가슴 가운데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지금 그려져 있네요. 이 형태를 그대로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크게 됐네요. 한만 그냥 할게요. 그래고 얘가 이렇게 도톰하게 보면은 볼륨이 있는 부분까지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고, 이 안에도 보면은 격자 무늬로 이렇게 니트에 꼬아진 형태가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요 어깨 쪽에 굉장히 큰 머리 딴것 같은 꼬임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이 형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미리 살짝 선을 긋고 형태를 잡아주시겠고요.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와 이큰 꼬임 사이에 작은 꼬임이 또한번더 보이네요. 간격 같은 것들 미리 맞춰주시고 얘도 형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. 팔 부분에도 마찬가지죠. 팔 부분에도 계속해서 이런 니트꼬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을 다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하시면 좋겠고요. 어, 일단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회색의 니트니까 그레이 단계들을 쓸 건데요. 뭐 컬러가 있는 다른 니트 같은 경우는 같은 컬러의 중간색 정도부터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. 일단 좀 밝은 그레이 느낌이니까 밝은색으로 그대로 칠을 하는데 처음부터 민색을 다 칠하기 전에 이런 골드에 따라서 명암을 먼저 한번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뭐 각자 갖고 계신 재료에 따라서 이제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붓처럼 생긴 쪽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마카의 네모난 부분 있죠 얘를 요렇게 세워 가지고 요 간격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정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이렇게 또명암을 먼저 다이아몬드 형태의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도 마찬가지로요. 이런 식으로 일단 무늬에 따른 명암을 크게 넣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밑색을 칠한다 생각하시고 위로 빠르게 한 번씩 더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커가 이제 똑같은 컬러라도 한번 지나간 자리에 다시 칠하게 되면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죠.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밑생드는 느낌으로 대신에 좀 속도감 있게 뻑뻑 과감하게 자신있게 칠을 해주시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단계 이제 무늬에 따른 음영내기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어두운 그레 컬러로 이네들을 하나씩 또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어두운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진하게 해주셔도 괜찮고요. 그래서 그리는 대상을 좀잘 관찰을 하시면서 밝은 부분, 어두운 부분, 명암 단계에서 잘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식으로 됐고 안에 요코임도 다시 한번.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거쳐서 니트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. 지금 항상 반쪽만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그려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잘 보이는 쪽 위주로 좀 정확히 묘사를 해주시고 나머지 쪽은 슬쩍 느낌만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얹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이 생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더 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안에 다이아몬드를 빼먹었네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느낌을 살짝 해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1단계 마카를 활용한 명암넣기를 하고 있고요. 거의 다 지친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얹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하고 나서 니트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가만 가지고 끝내면은 조금, 어,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잘안 나고 뻣뻣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색연필을 가지고 아주 이제 섬세한 한올한 한 올의 짜임들을 그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면은 이런 부분도 고무뜨기라 그러죠. 앞에는 볼록 나오고,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이 표현을 한 번씩 다 색연필로 세밀하게 잡아주시게 되겠고요.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명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색연필로이 부드러운 터치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겠죠.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색연필로 니트를 짠다라는 느낌으로 디테일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얘네도 이제 볼륨을 만들어줬으니까, 이거 하나하나의 꼬임들을, 색연필을 가지고, 재어나가시면 되겠죠. 너무 뚝뚝 끊긴 부분이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이어도 주시고요. 서 부드러운 색연필의성까지 얹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 위주로 일단 그려봤는데요. 이런 식의 명암, 맨 처음에 밝은 색으로 한번넣어 주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이런 큰 꼬임의 형태들 꽈배기라든지 머리 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들 위주로 이제 조금 한번더 명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색연필 같은 것들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니트의 조직을 한올한올 한올 표현을 한다. 이렇게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